안녕하세요.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드라이버 특집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소문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.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이 드라이버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 그립이라고 돼 있어요. 아니 우리 그립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특별히 뭐가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그립을 처음에는 좀 과하게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립을 잡아야 돼요.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그립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어? 보통 초보하면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래 그대로 있네요. 자, 우리 그립 잡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아래쪽에서 본다고 했어요. 옆에서 들어온다고 했어요. 그래요. 옆에서 딱 들어와서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쥐는 거예요. 손가락을 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잡으면 손 모양이 위에서 볼때 이렇게 덮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. 그리고 오른손은 옆에서 여기에도 왼쪽, 왼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얘도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가 아니에요. 왼손은 밑에서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걸로 는 여러분들 절대 잘칠수 없어요 옆에서 들어와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아래쪽에서 먼저 손가락 쥐고 이 엄지를 덮어 쥐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쳐도 내가 공을 주도적으로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도 잡았는데도 그게 안되면 보통 이렇게 잡힌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손가락 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쓴다는 느낌으로 잡게 되면 완전히 손이 이렇게 덮여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위쪽에 올라와서 위에서 보통 이 옆에서 없는 것도 괜찮지만 옆에서 손가락 걸고 위에서 딱 돌려 잡은 이런 느낌 그래서 완전 불편한 이런 느낌 어깨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 으로 잡는 그립을 잡고 오른손은 밑에서 들어와서 잡는 느낌으로 가죠. 그러면 완전히 지금 불편하거든요.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고꾸라지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. 조금 뭐덜 손바닥 쪽으로 올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이 드라이버가 길이가 되게 길어요.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게 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시작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공이 완전히 가운데로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립을 이렇게 틀어주잖아요?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그립만 틀어주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가려다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효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잡았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막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잡는 걸 조금만 옆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별로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봅니다. 여기에서 잡고, 공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? 가서, 쭉쭉 가서, 쭉쭉 가서, 쭉쭉 가서, 쭉쭉 가서, 쭉. 저 가서 쭉, 쭉, 저 가서 쭉, 쭉, 쭉 가서, 쭉 가서, 쭉 가서, 쭉 가서, 쭉, 쭉 가서, 쭉쳤을때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했는데 가운데로 싹 들어오는 이러한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다. 그리고 공이 여기에서 우측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해서 너무 내 주도적으로 칠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, 어떻게 해야 하지? 어떻게 해야 하지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, 그립을 틀어줘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뭐 스윙을 그렇게 특별히 가진 않았지만 그 그립을 통해서 좀 공을 여러 개 쳐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봉왕이었습니다